하시죠. 네, 전 지금 준비를 다 끝마쳤습니다. 제협 씨, 네. 항상 그렇게 팬들 위해서 머리에 반짝이 이런 것도 해주시던데 오늘도 해주시나요? 아니요. <웃음> 왜, 오늘은 오늘은 더 이쁜 거안 합니까? 네. <웃음> 왜죠? 귀찮아서요. <웃음> <웃음> 마지막.